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꾸스타레비의 꾸입니다 이번 영상은 연금석 세팅 영상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운이 없다 보니까 연금석이랑은 별로 친하지 않아가지고 꽤나 힘들었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연금석의 기본부터 가겠습니다 연금석은 영지에 있는 연금공방에서 다루게 됩니다 여러가지 컨텐츠에서 얻을 수 있는 연금석 파편을 제작을 통해서 연금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연금석 연성을 통해 세개의 연금석을 하나로 합쳐서 연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획득 경로입니다. 연금석 제작 같은 경우는 그 확률이 매우 극악해서 쓸만한 연금석을 얻는 건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하고요. 대부분 쓸만한 연금석은 연성을 통해 얻는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사막모바일 홈페이지의 오피셜에 따르면 연금석함에서 쓸만한 연금석이 나올 확률은 0.0006%에서 0.0004%로 명시되어 있으며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는 제작에서 나올 확률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연성의 경우는 체감상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봐야 뭐한 1,000분의 1쯤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얻은 연금석은 연금석 증폭 메뉴에서 카프라스의 흔적을 사용해서 플러스 30까지 강화를 할수 있습니다. 플러스 30까지 강화를 할 때는 카프라스의 흔적 15,700개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가지 강화를 한연금석은연금석 각성 메뉴에서 카프라스의 흔적 3만개를 사용해서 각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각성을 진행하게 되면 당연히 각성 또는 계승을 한 캐릭터만 착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성을 진행한 연금석은 또 연금석 돌파를 통해서 플러스 10까지 돌파를 할수 있습니다. 돌파를 1회 시도하기 위해서는 카프라스의 흔적 1만개가 필요하고요. 동일한 종류의 연금석을 필요로 하는데 이때 동일한 종류의 연금석은 이렇게 UI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석 돌파의 경우 플러스 3까지는 안전수치로 3까지는 실패를 하지 않고요 플러스 3 이후에만 실패 확률이 존재합니다 를연금석 돌파 실패시 무조건 플러스 0으로 초기화가 되지만 돌파 복구권 200장을 사용해서 100% 확률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복구권이 없으면 돌파 시도도 하지 말란 이야기죠 이런 스파시바 써놓고 보니 이렇게 전투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많았네요 연금석 하나만 가지고도 도대체 여기다 돈을 얼마나 쓴거야 자 다음은 연금석의 세팅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연금석은 신화등급에서 주무기를 플러스 3 강화해주는 용기의 연금석 그리고 심연등급에서 정복자, 사냥꾼, 영광, 궁극, 돌파 이렇게 5개의 연금석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복자의 연금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두머리 추가 데미지 30%가 있고요 강화를 할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사냥꾼의 연금속은 일반 몹 추가 데미지 10%가 있고요 영광의 연금속은 월드보스에게 추가 데미지 20%가 있습니다. 궁극의 연금속은 전투력 34 돌파의 연금속은 전투력 34와 모든 장비 돌파 단계 플러스 1이 달려있습니다. 강화 및 돌파를 하게 되면 능력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돌파의 연금속 같은 경우는 106의 돌파 단계 3 궁극의 연금속 같은 경우는 전투력 106 사냥꾼 같은 경우는 30%, 영광은 40%, 정복자는 50%로 각각 20%씩 상승하게 됩니다. 사냥꾼, 정복자, 영광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플러스 30강까지의 효율은 꽤 괜찮은데 각성 같은 경우는 투자 대비 효율이 엄청 좋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여러분은 사실상 이미 알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냥에는 양꾼, 토벌에는 복자, 월보에는 영광, PVP에는 승리 또는 초밥이나 알약, 랭킹에는 초밥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초밥이 좋다, 알약이 좋다 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좋습니다. 다만 투력이 오를수록 능력치가 오를수록 퍼센트 상승이라는 메리트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사냥시에는 무게를 초과해서 딜이 감소할수록 초밥이나 알약보다는 사냥꾼의 효율이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공격력이 4901인데 딜 감소 90%를 받으면 490이 되고요 여기서 사냥꾼을 30% 받으면 637이 됩니다. 그런데 애초에 초밥을 착용하고 5047에서 딜 감소 90%를 받으면 505가 되기 때문에 132정도 양꾼이 이득이죠. 수치상으로 이렇긴 한데 이게 몹을 몇 방에 잡는가로 생각해보면 사실 별 차이가 안날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게임 씨은 나 복잡하게 만들어놨죠. 토벌을 할 때는 복자가 공격력 상승에 도움이 되지만 초밥이나 알약에 비해 방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기에는 초밥이나 알약도 좋은 선택입니다. 영광같은 경우는 월드보스에서 딜 상승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지만 방감이 100이나 되니까 기본 각성 정도 해서 반감을 좀 줄여서 사용하시는 게 이롭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연금석을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